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색달동 귤밭에서 인사드립니다 귤밭 소식이 궁금하셨죠? 이곳 귤밭에 드디어 귤꽃이 피었습니다 <웃음> 저도 귤은 많이 봤지만 귤꽃은 처음인데요 귤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꽃향기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? 잠깐!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귤꽃이 이렇게 하얗고 예쁜지 몰랐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었군요 꽃향기는 아 뭐랄까요 굉장히 부드러운 아카시아 꽃향기의 느낌인데요 이곳 귤 밭이 꽃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꽃이 떨어지면 곧 귤이 열리겠죠 아 제가 초보 농사꾼이라 모든 게다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제주감귤나무 프로젝트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총 금액은 12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월에 2만 원씩 6개월간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되고요. 귤 수확이 시작되는 1월쯤 개별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곳 귤밭에서 수확한 총 5박스의 맛있는 제주 감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참여자분께는 감귤나무가 하나씩 지정이 돼서 완벽한 내 소유는 아니지만 제주에 내 감귤나무가 생기는 효과가 있고요. 내 나무에 달린 감귤을 이곳에 오셔서 직접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마다 수확량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수량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 나무에서 자란 귤이 적어도 80% 이상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를 위한 귤밭 체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차 한잔하면서 내 감귤나무를 살펴보는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제주 흑돼지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추가로 제주여행을 할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혜택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라 큰 선물은 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색달동 교육밥 소식은 곧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